그제 1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선택의 표준 제목인데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3절,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혼인는 인생들에게 가장 큰 중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혼인을 재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혼인의 그 임해야 혼인 내그 걸파른 그 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하지 않하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기로 경륜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셨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창조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고 그 안에 세움을 입은 지움을 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을 쫓아서 주님이 내신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들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뭐 이제 이 창세기에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로 계시면서 단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쓴 것은 아니에요. 이제 계시가 완성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신이 오시고 그렇게 이제 분명히 그 경륜적 삼위일체 역사 가운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어떠함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그 희미한 그 계시의 그 씨앗 상태에서부터 이제 그 빛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건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관계에 어떠함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또그 성자와 성신의 관계, 그것이 뭐 나타,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런 관계가 이제 이 부부 관계 안에서도 투영돼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 인생들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그 행복과 사랑이 우선이 아니다. 뭐 결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행복의 그감 지성적인 그런 근거와 감성적인 내용과 행동적인 그런 의지의 것, 것들은. <웃음> 이렇게, 에,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누려가야 되고, 주님이 누리게 하신 만큼 또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고 혼인도 하는, 하는 거죠. <웃음>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뒤 바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부부가 관계를 혼인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인간의 그 타락한 상황에서는 철저히 자기 정욕대로 살고 유전한 그릇된 망령된 행실을 따라가는 것으로 살았지만 그릇된 전통, 뭐 나라마다 다, 자, 다 다른 다 혼인 전통이고 인생의 그뭐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성경적인 것으로 표준을 삼아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이제 혼인 그 성경적인 표준에 의해서 혼인을 우선으로 해서 그 사랑과 행복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우선이 돼서 한 살아간다고 할때 이제 그 재료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그저 모든 지혜와 방법을 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정확하게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부부 간의 사랑 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이 안돼 있는 사람이 부부 간의 사랑을 할수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자기 부모한테 배운 부부간의 그 어떤 관계 의 기술, 관계 의 정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그 사회가 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할 뿐이지 거기서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덜 고상하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그것을 나타낼 뿐이지 그것이 결코 표준이 될수 없. 그래서 항상. 그리토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는 우리가 늘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하면 됐다고 라 부부간의 관계에서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다른 남편보다 잘하고 다른 아내보다 잘하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게 표준이 인간적인 상대적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다 내가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신 분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 거기 뭐 거기다 비, 견줄 수가 없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 서로 서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데 나한테 남편이 하늘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유교적인 그런 생각 그, 그, 그런 그, 그런 생각을 할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백성이란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상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또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또 부부관계가 아내가 남편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도 사람이 할수 없어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창작품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과 성신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리토께 하듯 하는 거는 성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을 진짜 내가 사랑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거, 우리가 진짜 반성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남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걸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표준이 돼서 상대적인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표준도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뭐좀 잘하느니, 뭐,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느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재료와 능력이 없는 걸다 아셔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가 그거 아예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준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랑을 알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 교회 생활도요. 목사도 성도고 어 성도님들도 다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한 마리 양인데 우리가 그 그런 기능을 뭐 목자적 기능을 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실제 목자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다 바라보는 관계가 앞서가고 하는 저기 쫓아가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가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네가 나보다 난니 못한 이렇게 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도와의 관계를 전제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그 표준이, 근거가 다르고, 표준이 다르고,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인간적인 그런 견주문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다 거짓말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저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부부간에서 나타내야 했는데,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법도를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선악과 금령에 대한, 그, 예,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넘어지고 말죠. 사실은, 그때는 죄 없는 상태고, 불확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 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완전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동, 동산에 웬일인지, 그 사단이, 그 타락한 천사였던 천사, 어, 사단이 와가지고, 그,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꿰지요. 그것이 곧, 아, 그릇된 욕심을 심어준 것이고, 그릇된 탐욕을 심어준 거예요. 없는 것을 외부적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해가지고, 아, 넘어지게 한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간과 죄에 공부하면서 다 살펴보았는데 그런 상대적인 자기 행복이나 사랑, 상대적인 견줌 이런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 그런 것을 넘어뜨리니까 그죄 없는 상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 가정이 왜 있어야 되고, 자기 개인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 사명에서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시험이 들어오니까, 그냥 죄 없는 상태였지만, 취하고 말았던 그런 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 아담도 그걸 물론 자기랑 동등의 자기 몸에서 하나를 취해 가지고 갈비뼈에서 하나를 취해 가지고 짝을 만들어 준 존재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그런 존재가 넘어지는 걸 보고 이제. 같이 그걸 받아 먹고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함께 죽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남편의 영향력보다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그죄 없는 상태에서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서 남편을 같이 넘어지게 했는가. 그럴 땐 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헛된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웃음> 직접 계시를 받은 아담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돼 나가는 그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도 이제 지금은 뭐 타락한 상태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나쁘게 끼쳐지겠어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면서. 그 철저히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따라갈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또 자신을 높이고 <웃음>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면 고하 뭐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웃음> 이게 서로,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주님의, 서, 주, 서로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잘 입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것을 서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옛 사람들의 특징은 절제의 지배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 그러고, 여자는 남자에게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 그 지배를 안 받지만 그 독점적으로 사랑을 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패함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에서 정리가 되야 돼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냥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또뭐 그만하면 뭐 잘하는 거지 하고 또 생각하면 이것은 사실은 그 욕심을 날마다 우리가 있다가도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볼때 보겠지만. 날마다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죽,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 생활이에요 바로. 여전히 그 정욕과 사랑과 그 애로적인 사랑 그런 정, 정욕적인 탐심 그런 것들이 그 곁다리로 묻어 있을 때는 거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웃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물론 상대가 상대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더더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지요 상대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아니까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할 게 없잖아요 신자로 기대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일만 내 사명만 생각하고 혹 아내의 행실로 남편의 행실로 그 불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까? 그건 뭐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싫어하지 않으면 이혼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냥 살기 좋아하면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같이 휘둘리고 그, 그, 그 악한 영향력에 넘어가면 이미 신자임을 포기하는 거죠. 세상,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대할 게 없어요. 오직 기대할 거는 주님의 구휼만 기대해, 주님의 자비만 기대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게좀 변화기를 바래. 상대가 뭐 바리새적이든 사두개적이든. 아니면, 열심당적이든, 아니면 SNF파적이든,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사실은 생명이 없으면요, 그 성향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항하는,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거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생명이 안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흉내는 낼수 있겠지만, 절대 안바 <웃음>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바라고, 나도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 내 안에서 또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나한테 좋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진짜 참빛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상대가 검든지, 희물에 하든지, 회색이든지, 그 영향력을 바르게 끼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명이에요. 일단 자기 행복과 자기 안위를 전제해 놓으면 그거는 이미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 저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항상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다해 가요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일, 고난 당하는 일차라더 나아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사망이 왕노로 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이 왕노로 타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이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생명. 그런 선한 영향력을 기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됐으면 에덴에서 실패한 그런 모범을 쫓아가면 안 돼. 에덴에서 목표한 그 모범을 그리토 안에서 발견하고, 그걸 쫓아가야 이게, 내가 그, 진짜 그리토 안에서 그 선한 성향, 성향을 발휘하는가. 응?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존재인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그, 그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필요하고 주의 형제들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세상과 육신을 쫓아서 살면서 사단의 정로로, 종로로 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나 죽구나 주의 것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발휘를 해야 돼 한시적인 그런 영광, 한시적인 쾌락, 한시적인 행복, 한시적인 사랑, 거기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술술을 다 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걸 다 취하려고 하고, 그건 그건 악한, 악한 성이에요. 예, 우리는 철저히 진짜 뭐이그 부분에 다시 이제 정 사랑 행복 그거 말고또 정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정에 예, 정보다는 사명이 우선인 거예요 항상 이 모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가정제도 국가제도 뭐 사회제도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이제는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만 남, 영원한 관계가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 그 관계 속에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 온전함을 누려가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무한 증식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면 또아 남편을 만날까, 자식을 만날까, 뭐 거기서 뭐 앞서간 그뭐육육 육신의 혈족을 만날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굴레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굴레에 매여서 뭐 불교에서는 이제 그 굴레 때문에 번뇌가 온다고 하는 그 굴레 안에 모든 정욕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벗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불교의 그 목표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아주 평안하고. 그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도 마음을 비워야 평화롭다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도. 근데 우리가 철저히 옛 사람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함께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새 사람의 발이만 힘써야 돼. 소음은 안 돼. 그래도. 아이 땅에서 뭐, 분복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것도 좋는데 그것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 그런 것이 우선이면 절대 안 돼. 그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항상 그게 주어져야만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평생 고난받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 주님,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더유익이구만이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유의, 주의 윤례를 잘 몰랐다가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운다. 주님 나라 안에 윤례. 이게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리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원이고. 이, 여러분들, 집이 집이 없을 때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 먹을 거 없어도 불쌍한 사람이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의 양식은 따로 있잖아요. 주님이 그래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남보다 좀 맛있는 것? 남보다 좀 문화적인 것? 그런 걸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 우리, 우리의 그 참된 행복은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님 한 분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기에다가 왜 그, 인간적인 걸 끼워넣냐 속는거죠 속 속는 거죠. 속아서 넘어가는거죠 정보다는 철저히 주님의 사랑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사회이고 유교사회에도 일반인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볼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땅의 것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을 듣지 땅의 말을 안다. <웃음> 그 요한복음 3장에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들어요.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뭐가 이게 거짓 목자가 와서 뭐뭔 소리를 하는 건지 사탕 발림을 하는 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집에 거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의 모든 그 방법이고 말 존재의 지혜고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직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개인으로도 그런데 가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핍이 있으면 그 아쉬움을 갖고 주님께 궁휼을 바라고, 아 어, 그 살아있는 날 동안 그그선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순교자로 살아가야. 이게 진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각색 정욕에 종로로 타던 것에서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놔요. 그래야 시, 시작이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섞어버리면 안 돼요. 유교적인 것, 그 나라의 전통적인 것, 그 가정의 그릇된 전통.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은. 성경적인 표준으로 혼인을 하고, 성경적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 그걸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정을 우선으로, 사랑, 인간적인 우선으로. 한번 속았으면 되지, 두번 속으면 안 돼. <웃음> 진짜 어,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모든 날이 다 주, 주의 것이고 어,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혼인 생각하고 혼인한 혼인, 혼인 한 사람은 혼인 그런 그리도와 스 교회와의 관계를 누려가야 되고 혼인할 사람은 그것을 누리려고 해야 돼 그, 혼인하려고 해야 돼. 그리토가 왕. 그, 그러니까 뭐, 남편이 무식해도 생명이 있으면요. 진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뭘 높여야 되는지, 뭘 존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